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선수이던 최숙현 선수가 남긴 마지막 말. 22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최숙현 선수가 오랫동안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왔다는 것이 그의 죽음 이후 밝혀졌습니다. 사실 체육계의 폭행 사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제2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박주민 의원이 최숙현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법안읽어주는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고 최숙현 선수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발의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철인삼종 경기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생존 당시에 가혹행위, 폭행 등을 당했었다라는 이야기가 폭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이후에 여러가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몇가지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릴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 징계에 관련된 정보를 어, 문체부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 저게 뭐가 중요하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저희 당 전용기 의원이 최근에 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어, 징계에 관련된 체육인들 어, 관련된 정보들을 문화체육부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어,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아서 후속조치 등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재 그런 징계 대상이 되는 체육인들, 체육지도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어, 법을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후에 어, 체육 문화체육부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서 어, 후속 조치 등을 한다거나 또는 징계 대상이 된 어, 체육인들, 체육 지도자들이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은 어, 징계 대상이 될수 있는 또는 징계 대상이 된 체육인들의 정보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자동적으로 또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법을 발의했다고 하니까 문체부 장관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꼭 통과시켜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입니다. 안 제목이 길죠. 이 법은 뭐냐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그럼 특별사법경찰관은 무엇이냐고 라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경찰 또는 뭐 검찰 수사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처의 공무원들을 수사를 할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의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국세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관세청 공무원들에게는 관세 관련된 수사를 할수 있게 한다든지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 에게 중에 일부에게는 무단으로 벌목한다든지 벌목한 나무를 밖으로 빼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수사 권한을 부여하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 담고 있는 법에 대, 법을 일부 수정해서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 일부에게도 이 체육계의 비리라든지 폭행 사건 관련된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있도록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어, 오래 전부터 어, 체육계가 요구해 왔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체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이 체육계의 현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수사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장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체육계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수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입법이 안 되다가 제가 이번에 아 관련된 내용을 담은 아 개정안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두 가지 법이 통과가 되면 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징계를 받은 또는 징계를 받을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수 있게 되고 체육에서 계 벌어지는 여러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두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그래서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